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자, 방금 제가 두 개의 샷을 때렸어요 그두 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또 공을 쳤죠 지난번에는 뭐 팔과 손과 몸의 차이로 공을 쳤다라면 은 오늘 제가 공을 칠때 주어진 차이는 바로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좀더 강한 임팩트 좀더 빠른 스윙 스피드를 위해서의 필수 조건인 공간이라는 거를 충분히 만들고 친 공과 충분히 만들고 치지 않은 공 두가지를 쳐봤어요 자 그럼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냐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충분히 주고 친공 같은 경우에는 클럽 스피드가 111.7마일 그리고 거리는 288m가 나갔어요 런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거리가 조금 늘은 것 같고요 공간이 없이 친공 같은 경우는 클럽 스피드 105마일 바로 클럽 스피드부터 대략 한 6마일정도 차이가 나죠 클럽이 느려졌다는 뜻이죠 거리는 264.9m, 265m가 나갔죠 둘다 공의 방향은 괜찮게 나갔어요 둘다 이쁘게 들어우가잘 걸려서 중앙으로는 잘 나갔지만 두 개의 거리 차이가 커요 그리고 거리 차이를 떠나서 클럽 스피드 자체가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공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아이언도 포함해서 좀더 강한 비거리를 내기 위한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공간이란 무엇이냐 바로 클럽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거예요 여기서 내가 스윙을 할때 클럽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막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면 클럽을 많이 못 가겠죠 자 반대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돼있는 상태에서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클럽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은 셋업은 라인에 맞춰서 서야 된다는 게 특히 어깨와 허리라인 맞춰서 서야 되면 은 공간이 딱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만큼 생기겠죠 이래서 셋업 때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? 틀어지거나 혹은 너무 멀거나 혹은 너무 가까워서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한 간격을 서서 라인이 꼭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. 정확히 일자를 맞출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라인은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되 그렇게 크게 신경까지 쓰지 마시고 최대한 일자 라인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클럽이 움직이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게 자 그러면 은 이렇게 공간을 따라서 클럽이 쭉 올라갔어요. 자 그렇다면 은 여기서 다운스윙이 들어가야 되겠죠.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백스윙을 갈때 여기서 이렇게 백스윙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? 어깨 회전도 충분하지 않고 왼쪽도 무너지고 팔은 당겨지고, 자 이러면 은 클럽이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쳐야 돼요? 더 퍼치는 거죠 백스윙의 아크가 어느정도 나와줘야지 백스윙 탑에서 그립의 끝, 내 손의 위치와 내 명치까지의 거리가 어느정도 유지가 돼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한 공간이 발생이 되면서 이쪽으로 클럽을 내가 떨어뜨리던, 끌고 내려오던, 혹은 강하게 쭉 뿌리던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는 절대로 가깝다는 라 느낌이 들면 안 되고 그립 끝이 내 몸에서 약간은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.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멀어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요. 여기서 이거 그립 끝 멀죠? 이거 그립의 위치는 똑같아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가깝죠? 나는 최대한 제자리에 잡아두고 클럽을 뒤에 보내줘야지 이렇게 충분한 공간이 발생을 해요. 자 그렇다면은 내가 딸려가지 않고 이렇게 클럽만 가게 백스윙 갔다라면은 충분한 공간이 발생이 됐죠 자 여기서 이 공간을 우리가 바디턴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될까요? 공간이 바로 없어지죠 특히나 가장 안좋은거 오른발 키킹 네 클럽이 내려올 공간을 여기가 다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른발은 잡아놓고 혹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대로 옆부분 오른발 날 부분이 떨어져 주게 이렇게 틀어지면서 혹은 아무리 오른발 날 부분이 떨어지더라도 바디가 턴을 먼저 해버리면은 어깨가 그 공간을 맞기 때문에 클럽이 충분히 지나가게 이렇게 클럽을 던져주거나 뿌려주거나 혹은 강하게 끌어내려주면서 다운스윙을 시작한 을 상태에서 몸이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임팩트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제 이쪽 앞쪽 공간이라는게 생겼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내려올 공간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나가는 것도 잘못된 공간으로 나가요 근데 올바른 타이밍에 클럽이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 공간이 트여요 그렇다면 그 공간으로 우리는 팔로스루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만들어진 공간으로 두 팔이 쭉 뻗어지게 그냥 냅두면 은 알아서 우리의 스윙은 충분한 공간을 백스윙 때 다운스윙 때 그리고 몸이 열어주면서 만들어주는 팔로스루까지의 공간을 충분히 찾아가면서 클럽이 알아서 비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클럽 스피드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스윙을 한다면 당연히 공간이 더 커지다 보니까 스윙 스피드는 자연히 빨라지겠죠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한다고 했을 때 골목길에 양쪽 옆에 주차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빠르게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 주차해주는,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른발 키킹 혹은 지나치게 빠른 바디턴 혹은 클럽을 떨어뜨려 주지 못하고 앞으로 내려주는 거 그거는 내비게이션 키 잘못 찾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때 그립 끝이 내 몸에서 충분히 멀어지게 만들면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으로 클럽이 내려올 수 있게 몸이 좀 기다려주면서 클럽이 길을 찾아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클럽과 함께 클럽이 넘어갈 수 있게 그 다음 공간을 몸이 회전을 하면서 만들어준다면 라 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팔이, 클럽이 팔 정확하게는 팔이 아닌 클럽이 내몸 앞을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편하게 지나가면서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지나갈 수 있겠죠, 그렇게 되면 편하게 지나가면서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, 만들게 수만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를 치실 때 세게 치시는 것도 좋고 빠르게 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편하게, 강하게 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라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그 공간을 이용을 하면서 공을 치는 연습을 하셔야지 전부 다는 훨씬 더 편하게 좀더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, 그러면 지금까지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펌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